그 다음에 만약 이 일을 논할 빙된 큰불뭉치가그 열렬한 불꽃이 하늘에 뻗질리는 것 같아서 일찍이 조금도 간단히 없는지라 세간에 고 직무소간 밑에다가 세간 두 글자가 빠졌지요 인쇄에. 세간 소유지물 세간에 있는 밤 물건을 다 던지고 이러더라도 비유하건된 오히려 유자는 주로 선 쪽에 서는 오히려 유자는 비유할 유자 비유할 비자와 똑같은 뜻으로 써입니다. 여도 오히려가 아니고 비유하건데, 그렇지요? 비유하건데, 조각 눈이 한 점이라도 부딪히면 문도 녹여지는 것과 같다. 큰 불덩어리 속에 눈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들어가서 무슨 효력을 발생합니까? 우리 그 화두든지 영불이든지한 생각, 조금도 딴 생각 없이 해 나갈 때 망상이다. 여태 무슨 반연이다발 붙일 틈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어찌 호말이라도 용납하리요털럭금만큼이라도 다른 군도더기가 거기에 발을 붙일 수 있겠느냐. 만약는 이렇게 잡들이면, 이렇게 화두를 지녀가고 염부를 지녀가면은, 만약는 이르이 잡들이면은, 이렇게 화두를 루 들고 가면 은그 길의 공을 며칠 안 가서 며칠 안 가서 일이 끝나는, 일이 결정이 나는 공을 만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거니와 조금 더 손해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룰 수 있거니와 만일 그렇지 못할 진댄 비록 진급을 지나더라도 한값 수고로움만 받으리라 고생, 헛고생만 하지 도움이 못된다. 소득이 없을 것이다. 바다 밑바닥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아나거늘 바위 앞에 돌 범이 아이를 안고 잠을 자이로다 철사 쇠뱀이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는데 골륜산의 껌둥이가 흑인이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 노사가 줄을 끌고 가도다. 요것도 낱낱이 풀이하면 똑같은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앞에 두글기는 최고, 뒤에 두글기는 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하나 분석하면 바다 밑바닥에 진흙 쏘는 용이가 최고, 달을 물고 달아나니까 움직이니까 용이지요 바위 앞에 돌인데, 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용이죠. 그러나 그 용이 아이를 안고 잠을 자게 되면 이거는 체지요. 용 중에 체고 우에 거는 체중의 용이고 또그 밑에 암전소 거는 체중의 용이고 예. 철사 찬이 건강한 이것도 또 체중의 용이 될 거고 마지막에 그렇 되는데 곤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쪽의 흑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쪽 사람들이 눈에서 그, 눈 속에서 타서 그러는지 햇빛에 타서 그러는지 검으니까, 예. 검은 사람이 골륜산에 사는 사람이 코끼리를 타거나 인도 쪽 사람들이 주로 그 교통수단이나 무슨 생활수단에 코끼리를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타는데 노사가 끌어간다. 요거는 까마귀가 눈 흘리고 가는 거죠. 예. 까마귀가 눈 흘리고 가는 거 봤느냐. 얘 예, 노인들이 들어 그러는데. 예, 골륜기사의 노사견도 까마귀가 눈 흘리고 가는 거다. 예.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까마귀가 눈 흘리고 날아가는 거 봤느냐. 검은 거하고 흰게 같이 가는 거 봤느냐는 소리입니다. 검은 거는 채고 흰 거는 용인데 채하고 용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봤느냐? 예, 곤륜기상의 노사견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눈이고 날아간다. 검은 게흰 거를 이고 간다. 채가 결국 용을 짊어지고 가는 거지. 아무 도리는 없습니다. 채용 채용한다고 해서 뭐이구태여 이런 법문에 그 교학자에서 자꾸 따지는 채용 따져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글귀는 그렇게 억지로는 풀이를 붙이되 말씀 그대로 바다 밑바닥에 진흙소가 발을 물고 달아나는데 바위 앞에 돌범이 아이를 안고 잠을 자도다. 쇠뱀이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는데 곤륜산에서 곤륜이 코끼리를 탐해 노사가 끌도다 그렇게만 딱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남겨두시지. 어떻어 그 요걸 체다 용이다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내 네 글귀 속에 어떤 한 글귀가 능이 죽이고 능이 살리고 능이 쫓아주고 능이 뺏어버리는 게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점검해서 알아, 알아 얻어내면 은 너에게 일생의 참합사를 마쳤다고 허락하리라. 여자, 여짜, 더불 여자가 아니고 너 여자죠. 삼수변의 계집 여자 환자, 너 여자, 허여, 허여의 여자는 너 여자입니다. 네가 일생의 참합사를 마쳤다고 허락하리라. 요 제일 처음에 개당보설에 그 방거사 네글기 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뭐 글귀 속에 요 속에서 어느 글귀가 어떤 거 따져봐야 별수 없어요. 이 법문 떨어지면서 바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한마디 탁 해서 맞든 안 맞든 그저 몽둥이 들고 쳐보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 뭐 어느 글귀가 살리는 글귀고 어느 글귀가 죽이는 글귀고 어느 게 쫓아주는 거고, 어느 게 뺏어버린다. 요거 따지고 있으면 아무 소독이 없죠. 완전히 그저 달 가리키는 손가락 쳐다보고 달인줄를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 일을 논할 진된 비유하자면은 사람의 집에 처마머리에한 뭉치, 걸음무드기와 같이 상사해서 아침으로 쫓아 저녁에 이르르히 비가 치고 바람이 불을 때 바로이 사람이 엿범이 없는 것과 같다. 예, 그런 무더기 예. 한 뭉치 이거는 우리 몸덩어리고 한그 속에 있는 그런 무더기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갑없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바깥의 몸덩어리의 일은 모두 다 치중해서 이리저리 다 하면서 마음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되겠죠 바로 이 사람이 여쁨이 없나니 잠못한 처소 다함이 없는 보장이 그 가운데에 쌓여 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속에. 무진 보배가 들어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 만약 또한 주소 얻으면 그 보물을 주소 얻으면 그런 무득기 속에 그 보물을 주소 얻으면 백겁천생에 이를 취해서 다함이 없으며 이를 써서 다함이 없으리니 모름지게 알거라 이 보장 보물은 바깥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소리도 어, 억제 소리죠. 예. 밖에서 쫓아오는지 않는지라 다 너희들 모든 사람의 한낱 믿을 신자 신자 위를 쫓아서 발생한다. 신심 하나 믿을 신자 신자 하나에서 이 모든 것이 생긴다. 만약 믿어 얻어미칠지인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으면 결정 것으로 그르치지 아니하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잘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만약 믿어 미치지 못하면,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은, 비록 수행한다, 뭐한다 해서 진거보를 지나더라도 또한 옳은 것이 없습니다. 세세생생으로 도 소용이 없다. 응? 널리 모든 사람에게 청하노니, 문득 이렇게 믿어가서, 이렇게 믿어서지요. 갈궜자는 군도들이 이렇게 믿어서 하여금 이낙 빈궁한 가난뱅이 거지 짐을 면할지어다. 너에게 보물이 있고, 네가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난뱅이 거지가 돼서 비실비실하는 신세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모두 법화경의 이야기지요. 또 일러라. 이 보물장 이 보장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 양구해서 이르사대 범구렁에 범구동에 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찌 범새끼를 얻겠느냐 범새끼 잡으려고 하면 범굴에 들어가야지 범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범새끼를 주워올 수가 없지요 대제날 대중에게 보임이라 90일 동안을 승두를 잡아 정해서요 승두는 화두라 그랬죠. 옛날부터 승두는 화두라 그랬죠. 그래서 황벽 신그 법문에도 김파승두 주일장이다. 굳게 화두를 잡아서 한마당 지어라. 겨울에 어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으면, 매화꽃이 어떻게 그 추위 속에서 향기가 그렇게 나는 걸 얻겠느냐. 사실, 승도는 화두죠. 화두를, 90일 동안 화두를 잡아서 끌어서 사후도 실마리 끝인, 뭐 털어끈 만큼도 주작을 용납하지 말고, 다른 일, 허털런 일을 용납하지 말고, 바로 낱낱이 개개인 모두 모두 가죽이 뚫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것을 드러나서 일곱 번 거꾸로 졌다가 여덟 번 넘어지는 것을 어떠라도 냉정한 눈, 차디찬 눈으로 보아올 진된 정이 일러서 땅을 파서 하늘을 찾음이라 천번 끌어치고 만번 끌어쳤도다 우리가 피 땀나게 화도 끌어서 어떻든 화도 놓치려고 안하고 해도 헛일한다. 맹정하게 평하자면 헛일한다 이거죠. 땅을 파면서 하늘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그 미래 오늘날 이 속에 이르러서는 한 가닥 줄을 놓아 열물을 면치못할수 없으니까 옆으로 조금 숨구멍을 터야 되겠다. 숨구멍을 옆으로 조금 터줘야 되겠으니까, 피차, 거리킴도 없고, 어리킴도 없어서, 동서남북에, 마음이 시원하게 있으며, 이문등등하다. 마음이 시원하게 있다. 그렇죠. 이문등등하며, 천상과 인간에 소요하고 캐락할지어다. 마음대로 건일고, 줄길지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또 일러라 호련이 화탕 노탕 검소도사나를 만나면은 아지 목혀라 어떻게 발을 붙일고 서박할고 어떻게 거기에 발 붙일고 하시다 그렇죠 예. <웃음> 화탕노탕 금수도산 만나서는 어떻게 피할래?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어디서 편지 조각을 하나 주었는데 옛날에 그 도방길에 편지를 주고받으신 편지 같아요. 뭐한 분은 지금 살아계시는 어른이고 한 분은 돌아가신 어른인데 이쪽 어른이 여름에 편지를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천대전세가 이렇게 더운데 어디 가야 피하느냐?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답을 할 때에 지구덩어리 끓이놓고 오줌 싸는 아 모습을 해놓고 씹어버린다. 세상 더웠다고 하니까 더운 거 어디에 놓고 오줌 한 줄기 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그런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질문 한 사람이 그게 어떻게 그런 그 물음에 답이 되느냐고 틀어졌다. 나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아뜨거아뜨거하겠다고 <웃음> 그런 편지 조각이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선방의 어른들이 피차 도만 사이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큰 재미있는 설사고기 저쪽 질문한 사람 뜻하고 답한 사람 뜻이 딱 마주치지는 못했더라도 서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게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요새 재미 좋아? 뭐지? 뭐, 뭐라고 표현하죠? 뭐, 뭐, 뭐좋다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울산에 나이 55살 되는 처사님이 계시는데 어, 조금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어, 오늘날에 와서는 낮시간, 밤시간 끊어지지 않고 짖는다는 소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공부를 짓고 있습니다 그 처사님이 지나간 날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친구들이 한 50명 모임이 있는데 스님네가 한 40명 이상이 넘어요 속이는 거기에 그저 한 연일곱이 끼이는데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모이는 자리 모이는데 본산 주지신님도 계시고 거이가 말사 주지신인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 가보면 공부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스님네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속인으로 사는 자기들이 가서 그 스님네하고의 모임에 옛날 친구라고 하는 모임이많은 그분들이 모임은 어레 스님네가 많고 단몇 분이라도 스님네가 모이니까 공부에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본산 주지스님도 연일곱 분이 끼 있고 거기가 말사 주지스님이 모인 그 모임에 속인들이라고 해봐야 연일곱 사람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서 모여보는 공부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스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부 이론하고 돈 이야기 그래서 옆에서 볼때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은신심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라 합기라만은 우리 스님네는 주인의 이야기요 옛날에는 남스님, 여스님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정하게 인사하고 요새 몸 건강합니까? 공부 승탄합니까? 주로 인사가 공부 승탄합니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가 인사인데 요새는 젊은 대중들에 만나면 수지마죠?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